어 나도 진짜로 죽을 수도 있나? 각자 맡은 곳에서 생각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해경이지 않나? 저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박민규였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이분 오게요 근무하고 무슨...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훈련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들어올 때는 이제 특임이라고 어... 그 경과를 어...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특임이 어떤 거예요? 실기 비중이 높고 음. 구조 작업을 하는 음. 그런 경과 위주의 잠수를 하시는 분들 아뭐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해양특공 네, 해양경찰 특공대도 특임경과에 해당되고 아... 구조대도 특임경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해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네. 뭔가 수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민규 씨는 수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영 시작한 건 7살 때부터 네. 했죠 학창 시절에는 체육특기자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관두고 이제 시험 공부해가지고 대학 간 케이스예요 수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대학을 네. 가는 게 보통 쉽진 않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동영상 다 봤거든요. 네. 수중 진단. 네.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올림픽도 나가시고 수영계에서는 진짜 상위 1%라고 음.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99%? 음. <웃음> 그러니까 수영하다가 음. 관두고 음. 이제 공부해서 다른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것 같아요. 어떤 해... 계기로 해경을 준비하게 됐어요? 대학... 을 마치고 이제 어쩌다보니까 기회가 닿아서 독일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어? 독일 갔다 오셨어요? 몰랐어요? 네! 어 근데... 그럼 독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어한번이 슈프레카인 더이치 어? 이것밖에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나 독일 말 못해요 아. <웃음> <웃음> 근데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34개의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솔직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음. 뭔가 치여가지고 뭔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내 진로를 너무 빨리 막 선택하려고만 했구나 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음. 취준을 했죠 여행사 마케팅 회사 들어가서도 이제 마케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많이 했죠 경원 알바도 해보고 뭐 어. 행사 진행 알바에서 뭐 다트 던지실게요 상품 받아보실게요 뭐 이런 것들도 <웃음> 네. 많이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저를 찾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경을 음.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취준을 하면서 이제 수영 강사도 하는데 음. 근데 그걸 함에도 약간 마음 한켠으로 네. 내가 이거를 계속 할수 없는데 음. 약간 그런 불안감들 주변에서 이제 해양경치할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확실히 또 수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국가직 공무원이 음. <웃음> 좀 좋겠구나 해서 음. 그렇게 이제 준비하게 됐죠 음. 민규 씨는 네. 해경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해경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경의 느낌이 어. 여전히 같은가요? 아니면 은좀 달라졌나요? 솔직히 해경 이 있는 걸 알았지만 응. 뭘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랐어요 해경이란 조직이 있고 응. 해양경찰이니까 바다에서 뭐 중국어선 이제 자주 접하니까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함정을 타고 아예 그냥 먼 바다 나가서 진짜 응. 뭐 10여칠 동안 고생하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응. 해양경찰 구조대원이 되기 전에는 응.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막 진짜 위험에 노출돼 있을 일이 없잖아요 막상 이제 진짜로 내가 실전에 투입이 되고 음.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어, 나도 진짜로 죽을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었 상황들이 몇번이 있어요 근데 비단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음. 지금도 현직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그 구조대원들 배도 진짜 위험해요 음. 배에서 고생하고 1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곳들도 파출소들이 있으니까 네. 각자 맡은 곳에서 생각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해경이지 않나?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해경을 하려고 하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어떤 게꼭 필요한가요? 일단은 일반 공채 분들도 계시고 하항의 특채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임이라는 직별이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테스트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음. 육상에서 세 가지 종목 수중에서 이제 네 가지 종목을 어... 테스트를 받게 돼요 일단 육상으로는 2km 달리기, 네. 그 다음에 턱걸이, 100m 허들 이렇게 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수중 같은 경우에는 잠수 장비 탈부착 4kg 이병 네. 있고 네. 자유형 100m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가 아 구조 N이라고 그 아, N이 끄는 거 그거. 엄청 무거워요 네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그거 와. 시험 이렇게 보고 가게 돼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가 있을까요? 저는 경력이 길지가 않으니까 음. 뭐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가 이런 건 아닌데 수영을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수영 선수 생활을 할 때는 개인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저기까지 도달해서 내가 쟤를 이겨야지 라는 그런 경쟁심이 강했다고 하면은 성취감에서 약간 보람으로 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막 저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남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제가 이제 구조대원으로서 구조 임무를 하면서 와 나도 좀 보람이라는 걸 느끼고 다른 음.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던 었것 같아요 아. 일단 그리고 계속 얘기할 때 아. 배만 얘기하고 아.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만 해 부정적인 <웃음> 것 같은데 네. 단순히 해경이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본인이 원한다면 뭐 국제협력팀 가서 진짜 해외 파견도 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들어오셔서 일단 해양경찰이라는 조직원이 된다면 단순히 지금 내가 하는 임무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다음을 보고 밟아갈 수 있는 스텝이 분명히 존재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구조 일화가 있을까요? 구조라기보다는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데 또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네. 이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물에 어,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야간이고 하니까 네. 이제 수색해서 네. 그분을 찾아서 네. 어찌됐든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안타깝게 사시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진짜 무서웠어요 갯벌이다 보니까 안에서 이게 막 돼요 그래서 음. 예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뭐너눈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네 손도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걸좀 아, 말도 안돼 이러고 들어갔는데 음. 진짜 갯벌 일어나고 밤이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더듬고 더듬어 가지고 이제 찾아서 그 안에 계신 분이 제 모시고 나오는 그런 거였었는데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이런 해경이라고 주는 이 타이트 자체가 네. 어, 그런 좀 묵직하고 책임감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음,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겠네요 만약에 박민규였으면 못들어갔을것 같아요. 아, <웃음> 박민규였으면 해경... 못 들어가는데 네. 그 어쨌든 저 아니면 은 이분 어떻게 요어렇게 하니까 약간 들어가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직업 의식? 네. 직업 의식 같은 게생기더라고 나도 음. 모르게. 음, 그러면 민규 씨는 네네. 다시 태어나도 해경을 하실 건가요? 저는 다시 할것 같아요. 해경전차에. 음, 바로 망설임 없이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그만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